<웃음> 음, 왜안 응, 파빠 어딨어? 파빠왜안 오지? 응, 어딨어 파빠 어디 있어 바빠 바빠야 파빠안 바빠 보여요 Papa will come soon. We just need to wait, Papa here, okay? I'm gonna wait, Papa here. Does I k n o h a 누구지, 누구야? 응, 왜 누군데? 누구지, 어, 저 누구야? 파파네, 오빠 파파야. 어, 파파 아. 악 어디서 스 여기 마마 여기 네 아빠 왔어? 부부야? 부부야, 산책 가야지! 부부 산책 가자 부부 엄마랑 산책 가야지! 부부 엄마랑 산책 가자! 가자 <웃음> 아빠 왔어? 보고 싶었어? 아빠. 자, 그 라. 갈비 먹어야 되지 않을까 갈비 고그 윙은 런치로 가져갈 거니까 아빠가꼭마 마도 샀네이 안이 안이 안이 안이 안이 안이 안이 아니야, 부분는 일로와. 가자, 룸베. 응, 어디 가자, 가자. 넌 다쳤어. <웃음> <웃음> 타타타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<Rigots> 어, <ao speakers> <UCKEOVER> 왜 안해? 엄마주려 지금 창원들 너 입김 때문에 다 보였잖아.